한달 만에 다시 뵙네요. 주님의 공유를 감사드립니다. <웃음> 그 한달 절반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한식 먹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웃음>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하고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과 성신과의 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반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를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아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은 성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구속사를 보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직접 계시가 그 아주 씨앗 상태에 있을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 계시하셨고 이제 그 계시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그 사역을 다. 성취하셨고 또그 뒤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성신을 약속하셔갖고 성신이 오시게 됐고 성신의 활동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하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성신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그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경영이라는 김홍전 목사님은 이코노미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다스림도 있고 교회의 다스림도 있고 또이 이 나라에 대한 다스림도 있고 만유를 다스리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륜을, 어디, 개인의 경륜, 교회 경륜, 뭐, 또, 가정의 경륜, 또, 국가의 경륜, 전 세계의 경륜, 온 우주적 경륜, 이렇게 경륜이라고 붙일 때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죠. 경륜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성신을 통해서는 그 경륜을 그, 알, 그 의미를 잘알수 있기 때문에 <웃음> 그 말이 어려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 아로서,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주를, 영원전에 세우신 그 영원한 경륜, 그, 경륜을 그, 이루는 일을 우리가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신 하나님의 인격이 무시되고 그분의 사역도 너무도 많이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도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이 그 마음대로 주물르고 쓸수 있는 그런 무슨 신비한 힘? 그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신비한 힘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인간성 안에 천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능력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슐라이어 마하가 이제 인간의 그 종교 감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철례적으로 우리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넣어준 그런, 그런 능력, 기능, 그런, 그런 것들을 성신의 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성신 활동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닌 거죠. 또뭐 이제 사실은 주지주의자들은 또 그걸 관념으로만 이해하죠. 성신에 대해서 아 그런 성신이 어떤 분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또 지금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고 개인에게 그그 그 성신께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분의 실제적인 다스림과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할 때도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는데 성령 목회라고 그 말이 사실 거기 제대로 그 뜻을 담으면 그 의미 굉장히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목회도 우리 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목회도 하는 거죠. 가정도 경영하고, 개인도 경영하고. 주님은, 그, 높이 되셔가지고, 그리토께서 높이 되셔가지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신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신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원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뭐, 물론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직 어린 어린 상태에서는 그걸 다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제 언약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냥 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부모들이 그런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서 아이들한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빛을 그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과연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그, 비춰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뭐 신학교 공부하고 도 뭐, 그런 종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론으로 알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괴로 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자기 개인의 경영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도를 다 찾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들거나 또 아니면 위기를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늘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를 성신 안에서 거듭났는지도 잘 모르겠, 모르겠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알아서 행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그 이, 이,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남아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자 들이 말하는 그런 뭐성신의그 어떤 외부적인 그런 능력 물리적인 힘뭐 그래서 저, 저도 잘 모를 때는 신 학교 일하는데 그 총장이 막 안수한다고 지금 여기 성신이 임하고 계시 니까 나오라고 막 소리치는데 뛰어 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가서 머리 이 되고 지금 성신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신학 시간에 성신론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그걸 배울 때는 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신의 관계, 뭐 성신의 인격과 사역, 그 정체성. 성신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가 이거 다 가르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참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냥 그런 상황이죠. 이런 지경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히 구원 받은 자들의 행보로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도도 못 받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 있는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의 그삶 속에서 그리토가 나타나고, 그 이웃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살, 그거를 살지 않은 그냥 시작도 안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김홍전 목사님이 64년도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한국교회 그런 상황을, 뭐, 우리 같은 자들도 그걸 주안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 미리 다 보시고, 그런, 그런 인간상, 사회상을 경영하게 하려고, 성신의 그 인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우쳐 주려고, 무슨, 뭐, 다른, 뭐 개혁주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려주기보다는, 이,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성신의 인도 부분에 대한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 누려서 모델교회로서 그런 모습을 취해 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그런 사상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어, 그렇습니다. 그 성신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의 인도에 의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고 말이죠.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항상 의의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예? 자기 일을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죠. 이 일반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말도 말이죠. 그, 이 대자연 앞에서 자기의 그저 민물 같은 그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도 그게 겸손이. 근데 그 그거는 저희 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반적으로도 겸손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 신자는 진짜 그리도의 겸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은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걸 인정해줘. 우리는 사, 상대적으로 하는 겸손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겸손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할 때. 그,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이 조금만 알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선생노릇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섬기고, 주님은 그 말씀의 실제로서 섬기고 주 인자가 온 것은 그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겸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도 그 성신을 의지했다고. 구속사 안에서 성신의 인격과 사역에 거기 범주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인데도. 중보자로서 철저히 낮추시고. 근데 우리는 요만한 것만, 뭐, 돈만 가지면, 권세만 가지면, 그,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미꾸라지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열매가 없으니까그 그래. 단지 그 하나의 인조된 종교 집단의 한 형태를 갖추게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원래 계획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은 전혀 못한 개인도 못 나타내고 가정도 못 나타내고 그 교회도 못 나타내. 타락한 옛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고 온갖 사단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부인이 안된 상태에서 종교적인 기독교 문화의 일을 행해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행석, 행색을 띌 수밖에 없어요. 바빙크가 이제 교리학, 바빙크 개혁교의학을 우리 우리나라 그 장로교회는 다 바빙 그 신학으로 그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리학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교리학을 가르치면서 뭘 준비하셨냐면 윤리학을 가르쳤어요. 교리와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도덕적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참된 정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을 도덕적 인간이라잖아요. 그리또 안에서 도덕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저희 바빙크가 죽을 때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내가 쓴 책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된다고 했거든요. 그, 그, 윤리학을 내놓을 때뭘 얘기했냐면 그리또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교리는 그리또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또에 대한 내용. 그, 그 그리또에 그 대한 내용을 성신이 알려주고 교회를 기관으로 삼아서 일한다는 그런 내용. 그것이 종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뭉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또를 달,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로는 성,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꾀로 살아가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종교 사회, 하나의 종교 단체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제 발제를 그렇게 한 건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게... 이게 벌써 20몇년 20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뭐, 칼빈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육신과 세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실제로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잘 누려가는 것이 됩니다. 성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과연 무슨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그그 그, 그 지식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여전히 다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일 뿐이지. 그러니까 서로 동료하고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동심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보혜사라는 말이 성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예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 시편에서는 여호하는 나를 돕는 자. 돕는 자. 그 돕는 자라는 표현이 그리도에게서 구체적으로 보여졌고 성신으로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돕는 자지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거 진짜 내가 성신 우리가 지, 금을 얻는 것보다도 성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거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그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그거 아니면 우리도 동일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바로 아는 것만이, 그, 기독교 교회의 구원을 얻는 신앙과 윤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해답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신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세례 공세에 시작할 때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시험도 받고 또그 세례 받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 추인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러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토께서도 증거를 나타냈는데 우리가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삶 속에서. <웃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증거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신 하나님의 인격체의심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성신께서는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슬픔을 느끼시기도 하시며 사랑을 하시기도 하시며 어떤 일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2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 말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신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에서 선교할 때에도 성신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신이 뭐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성신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게시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죠. 진리대로 살려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밥안 먹으면 내가 살수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한 한 끼만 안 먹어도 뭐 그냥 기운이 없어고 처져가지고 그런데 교회 백성이 진리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참고구절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2장 그 10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응. 이 개혁교회의 성신론은요. 이미 오순절 때 단회적으로 쏟아 부어져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파이프를 묻어서 어 쓴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계속해서 그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 카이퍼의 성신론이 그, 그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신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 화난 수상이기도 했던 <웃음> <웃음> 이분이 없이는 생명의 움직임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곳의 동력원이 되신 분이 아그 존재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의 동력원이 되신 분이 바로 성신님이십니다. 성신께서 일반 창조도 하시고, 일반 섭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섭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은 특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다 수단들이고,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연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공연이 병들고, 어떤 사람이 공연이 권세를 얻는, 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권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섬기고,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 나보다도 못한 게 저기, 뭐, 뭐, 저, 뭐 한다고. 뒤, 뒤에서 이제 궁시렁대고, 교만하게. 그렇게 할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공부했지만, 나보다 나, 모자른 사람, 듯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 겸손을 배우게. 이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그 보이는 교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보통 25세까지는 성장하고 언제 뭐 무르 익히는 뭐한 50세까지는 무르 익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다 떨어져요. 다시 이제 어린애, 뭐 시체말로 뭐 노망이 든다고 그러는데, 어린애 같이 돼버린, 한말또 하고, 애, 애들이 그러잖아요. 한말또 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나이 먹으면 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곧 그렇게 되는데, 저는 벌써 그런 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저기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존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존중할 줄 알아요. 배우지 못했어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 위세대에서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일반적으로라도 이 사회가 이렇게 서, 서나가고, 또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엄청난, 무슨, 뭐, 학, 박사, 박사 몇 개를 가진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신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쓰이다가 또 그렇게 쇠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성, 성신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걸 알면, 그러니까 더 내가 총기가 있고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섬겨야죠. 그런 사람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상대적으로도. 우선 생물학적 발생의 근원이신 동시에 그분이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고 발생자인 것입 그분이 아니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신은 하나의 수단 방편이 아니다 그분도 존중해야 돼 물론 삼신론에 빠지서는 안 되고요.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늘 알고 각 위격을 우리가 서로 속이지 않는 부분 알고 독립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존중해야죠. 성신 하나님 결코 이분을 회방하거나 모독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한 사람이, 아나니아 사필하잖아요. 그 무시하고, 자기 꾀로 노년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람. 지금 같으면 늘, 이런, 이런 신자라고 그러면 교회 장로감이죠. 장로 권사감이죠. 예? 이 정도, 지 팔아서 내놓을 정도면. 예? 지 팔아서 내놓을 정도면. 사실, 그, 바나바가 그런 전형적인 아주 좋은 모, 모델인데, 좋은 모범이고. 근데 거기, 거기에, 거기에 낄뻔 했는데, 그, 그남, 성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뭘 인생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내꾀로내 인생을 조금 연장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 네, 뭐, 뭘, 계획대로 뭘할수 있겠다 생각하면, 아나니아, 사피라의 정신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성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이 그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눈 붙일 때까지 겸손해야 될지 알수 알 없어요.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청교도들이 그걸 너무 주관적으로, 신비적으로 경험한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들도 있는데,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참 깨어있는 사람들의 심 그렇잖아요. 내가 부, 부모라고 그러면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고 뭘 의지하고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기께로 살면 부모로서 얼마나 그고통스럽습니까 괴롭고 걔가 잘될수록 더 걱정이지. 잘될수록 더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시대적 한계가 있어서 시대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자식이 그 부모 못난 부모의 말을 잘 담아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서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고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기여하는 삶을 살면 그 부모가 볼때 얼마나 그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송신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분명히 그런 어,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단식하시겠어요. 슬퍼하시고. 그, 일반 부모들도요, 가끔 와서 밥 사주는 것 같고 광내는 자식은 별로 안 쳐줘요. 그렇잖아요. 가끔 와 가지고 비싼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말이 부모 좋은 집에 가서 밥한번 사죠. 그러고는 잊어버려 그런 자식 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늘 전화를 무난하고 늘그 안부를 묻고 그 아버지 건강을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 부모를 대접 안 해도 부모로서는 그 자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광내는 거를 주님이 뭐, 보이는 거를 원치 않아요. 주님과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식의 삶을 산다. 진짜. 일반적으로도 욕먹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분을 모독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 여기서 뭐, 눈이 부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부자 꼴이 되는 거죠.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 시편 51편 우리가 오늘도 읽었는데 다윗이 밤, 바세바 범죄한 뒤에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져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다윗이 그럴 정도면 요 우리는 날마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뭐 좋은 거 없나 눈 기울이고 이, 다위 정도면 너무나 양호한 거지, 사이 성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성신. 그런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 아무튼 이분은 그 기능상 아직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역과 성자 의주님이그 계획을 순종하신 사역을 하셨다면 성신 하나님이 이를 믿는 자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신의 사역이 뭐 이제 창조, 섬미 이런 우주적인 사역도 있지만 구속사 안에서의 이런 사역을 하신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시는 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님 성신을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거죠. 자유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가운데 그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토께서 이제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신 일을 성신께서 다, 이제 그리토께서 법정적으로 다 완성한 일을 성신께서 받아서 신자 안에 이루신다. 예수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다 보이셨고, 선택된 자들의 구원의 서정,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등을 이루는 일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성신께서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으로서 성신 세례입니다. 성신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오신 게 아니고요. 구약의 새 언약의 그 예스겔서나 뭐 예레미야 언약 가운데서 보여진 그것의 1차 성취로서 첫 열매를 보면 그 마지막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철은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복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사건으로서 성신께서 오신 것이고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신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되어 나타나며 전인적이고 한목적적인을알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망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 아니에요. 그리토도로말미면 아마 <웃음> 개인적인 신비체험으로 끝나는든지, 사사로운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성신의 인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뭐, 아, 성신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뭐, 아무리 해봐도 이 교회 아로서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그걸 다 보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경험한 것이 교회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경험은 성신과 관련 없는. 진짜.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죠. 한번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 근데 내주는 하지 않, 하지 못한. 발람이나 고지선자들도 고지 보면 그, 구속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개혁교회 목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을 수 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많다. 일평생 개혁교회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다. 와,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웃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돼 로마 캐토릭에서는 너무 제도적으로 악용을 했는데 또 신비주의자들은 너무 신비적으로만 우리가 신령적으로 이걸 누려 가요. 칼빈이 그걸 교회에 알아서 보이는 교회 속에서 그리또의 회복된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토의 그 섬김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뭐, 조건부로, 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볼 텐데, 교회와 구원과의 관계에서, 그거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작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1시, 12시 16분인데, 이게 오전, 이게 원래는 한 8페이지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거 오후에 나머지 부분 또, 하는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론적인 부분만 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학의 그 성신론에 대한 그런 요약 정도인데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가 그걸 우리가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